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제 7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한,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문답은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지어졌지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즉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대한 우리의 상황 인식과 성경의 진술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극을 연결하고 또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바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그 사이에 있는 간극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도 또 우리 인간 편에서도 신뢰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실수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지었다라고 진술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술에 화답한다면 그래서 이 진술이 맞다라고 수긍하고 동의하고 또그로말미야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간격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인 또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겪는 이 부족함과 타락의 결과 가운데서라도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우선권을 둡니다.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고 맛을 봐야만 알겠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타락과 부패,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밝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이 불행의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 불행의 원인이 내가 아닌 아담이라는 남에게 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요리 문답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그것은 그 타락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악 중에 잉퇴되고 출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보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야. 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리 문답을 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은 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리 문답이 아담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교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모든 예절과 덕의 시작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선악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유혹하던 뱀마저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타락으로 치달은 것은 이것을 만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만한 그러한 자라면 우리에게 염치가 있고 또 도덕과 예절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탓을 두지 않고 나에게 그 탓을 둔다는 것은 참된 예절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참된 지혜이자 지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받는 여러가지 불리익과 수치를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담당하려는 그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 그리고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참된 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담이 실제 인물이었는지가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왜 아담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종교로 빠져드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나의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 하신다면 그래서 남 탓을 하려고 하신다면 진리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성경의 기록에 수궁하시고 이것이 나의 일임을 직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삼중적 지식의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요리문답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